뿌링클 먹어볼까 뿌링 들어간 건 모두 시켰지! 뿌링소스 듬뿍 찍어 크게 한입 너무 행복해 봉쌍드 음 뿌링치즈볼과 뿌링핫도그 과연 승자는 좋아요? 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뿌링클 사이드 메뉴를 전부 모아봤습니다. 먼저 말해 뭐해? 가장 맛있는 뿌링 치즈볼. 또그 다음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뿌링 핫도그. 그리고 촉촉 보들보들한 치즈볼. 그리고 멘보샤. 감자튀김 그리고 뿌링소떡소떡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링뿌링 소스까지 두 개를 준비를 해서 듬뿍듬뿍 찍어서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사이드만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배달비까지 해서 42,500원이 나왔더라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치 지금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볼 먼저. 야, 이 뿌링 핫도그는 언제 먹어도 이 빵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진짜 약간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치즈스틱은 궁금하다 한 번도 뭐 바삭하게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눅눅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항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어가지고 음. 난 치즈스틱 대신에 치즈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멘보샤랑 요런 애들은 가루를 얘네들이 다 약간 먹은 느낌? 그래가지고 층이 너무 두껍게 쌓여있거든요 물론 뿌링클 가루 맛있지만 적당히 덜어내서 제거를 하고 드시는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나 아참 멘보샤는 제가 원래 기름진 거막잘못 먹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뿌링 멘보샤 보다는 이 멘보샤 자체가 막 엄청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멘보샤 하면은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새우 식감이 바사사 오도독 바삭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오도독이 없고 새우 향 나는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어, 근데 왜 소세지가 하나밖에 없지? 원래 이런 거... <웃음> 아유, 갑자기 아쉽네 아! 재밌는 문제 하나 해볼까? 저희 첫째 딸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됐거든요 과연 저희 첫째 딸은 뿌링치즈볼과 뿌링핫도그 중에 뭘더 좋아할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적어 봐주세요 제가 나중에 이따가 한번 줘보고 정답을 쇼치로 한 3-4일 이따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은 정답 띄우고 뿌링치즈볼 또는 정답 띄우고 뿌링핫도그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아시죠? 맞추신 분한테는 랜덤하게 한 분을 뽑아서 뿌링클 치킨을 드릴게요 많이 응모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자기는 치즈볼이랑 핫도그 중에 뭐가 더 맛있어? 치즈볼. 치즈볼? 응. 고민도 없네. 응. <웃음> 여은이는 뭘더 좋아할 것 같아? 핫도그. 핫도그? 응. 과연. <웃음> 아 진짜 궁금하네. 과연 이렇게 하니까. 여은이 로 와봐요. 요거는 핫도그, 요거는 치즈볼인데 둘 중에 먹어보고 응. 뭐가 더 맛있는지 얘기해 주면 응. 핫도그 먼저, 핫도그 먼저?